啊啊啦 안녕하세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슬랭의 피카츠와 콩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텐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웃음> 저희를 오늘 초대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술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봤어요. 그다가 근데 브랜디 꼬냑에 대해서는 아직 취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할 겸 같이 한번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네. 아요 저희도 진짜 브랜디 꼬냑 뭐, 이 스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브랜디라는 것은 강도가 들어있는 과일을 증류해서 만든 모든 수를 브랜드라고 지칭하니다더 음 네. 넓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럼 꼬냑은 브랜디에서 어떻게 다를 거예요? 꼬냑이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샤럼드강 위주로 꼬냑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여섯 개의 지역이 있어요. 음그 여섯 개의 지역이 이제 1909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법적으로 딱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까다로운 포도와 이제 까다로운 작업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증류로 인해서 탄생한 술입니다 꼬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품종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떼루와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음.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드랑은 약간 조금 더 섬세하다든지 아니면 음. 조금 더 플로럴한다든지 음.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품종은 어떤 품종을 잖나요니약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세 가지가 있어요 음. 미니블랑이나 폴롬블랑쉐 아니면 폴롱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까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보냐카우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런 보냐카우스고요 가족 경영체제로 들어가요. 음. 그 가족이 5대째 지금 이 까뮤를 경영하고 있어요. 18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년 정도. 처음에는 이제 장 바티스트 까뮤라는 분이 창시자이시거든요. 음. 그 창시자분이 양질의 브랜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 설립자를 주축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일어냈는데 그게 이제 후세로 가다가 가족병원 체제로 바뀌면서 음. 까미우라는그 브랜드를 출시했거든요. 기변사들 람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가족 특혜리만한게아니가 <웃음> <아닐까>? 하는 <웃음> 너무 달라서 혼자서 해봤어요. 새로운 소리인데. 요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제 이 양질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음.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포도를 재배하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 그리고 증류하는 것까지 그리고 숙성하는 것까지, 브랜딩하는 것까지 그런 모든 거를 다자기 이제 손으로 직접 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 경영체제를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럼 품질이 진짜 확실하게 통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 왜 세경이나 있나요? <웃음>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요. 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약드 중심으로 여섯 개의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음그 여섯 가지 지역에서 음 나오는 어떤 포도 품종을 블렌딩하는지에 따라서 엘레강스 제품과 보더리 제품과 그리고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 제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매력이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어떤 게 조금 더 섬세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조금 더플러그라 수도 있어요. 음. 네.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먹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 근데 위스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더락으로 음. 즐기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런데온 언더락으로 드시면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특유의 화사한 그런 향을 잘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칵테일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까뮤랑 진저이랑또 1대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오! 간단! 강한 알코올 향을 좀감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첫 잔은 이렇게 많이 드리기도 해요. 네. 이 잔을 사용할 때할수 있는 방법은 꼬냑 같은 경우에는 향으로 마시는 술이라고 해요. 음. 그만큼 향이 좀 중요하거든요. 음. 와인이랑 비슷하게. 근데 와인이랑 다른 점은 알코올 유스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꼬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향을 조금 더자연을 음.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실 때, 이렇게 절죠말날에 음, 온도를. 그죠. 손바닥의 온도를 이용해서 술을 덮여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덮여주면,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안에 응축되어 있던 꼬냐의 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서 나오는 거예 향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좋다실까요? <웃음> 아까보다는 향이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좀더 부드러워진 거. 음. 진짜 부드럽게 한거 같아요. 네. 센종류주 마시면은 첫 입에 약간 찡그리게 네. 되잖아요. 근데 정말 네. 못 느껴져요. 그게 전혀 안 느껴져. 요 그리고 뭔가 혀도 덜, 약간 덜따끔한거 네. 같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게 까미의 특징입니다. 음.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섬세하고. 호창기가 크게 퍼지네늘 같은 알콜도쓰데 어떻게 이렇게 훨씬 부드러울 수 있는지가 좀 신기하네요 되게 포도 품종이랑 증류 방법, 뭐 숙성 방법 이런 거의 차이예요 음. 이게 계속 멍돌아요 음. 입안에서 그제 향이 많이 마실 필요가 없네 향을 계속 응리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집 있게 만드는 술이죠 음. 그 향을 뽑아내려면 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장인 <웃음> 정신 <웃음> <웃음> <웃음> 그쵸 얻습니다. <장인정신. 웃음> <그쵸>. <웃음> 이게 더 스모키한 것 같아요. 음. 음. 어, 이게 훨씬 가벼웠는데요? 훨씬 음. 가볍고 훨씬 섬세하고 네. 부드럽죠. 이게 더 진해요. 이게 보더입니다 아 네, 음. 이게 레런스입니다. 레런스 좀더 진하고 칙직한 느낌인 것같 저는 좀더 과일향이 많이 나고 가벼운 보더리가 더제취향인것 같아요 음, 음, 음. 이 엘레강스는 좀 묵직한 맛이 있어서 음.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보더리는 술만 마실 땐 보더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미할 요소가 더 많은 것아요 정확하게 해줘요. 음, 음. 취향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보더리를 드실 때는 그냥 이대로 니트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발레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드셨던 것처럼 진저일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이볼 스타일로 드셔도 더 맛있어요. 아니면 이제 언더락으로 드셔도. 저녁에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 빠져있는 칵테일 와. 있으세요? 까미로 만든 비트 인더 시츠? 약간은 좀 야할 수도 있고 음. 약좀 편안한 이미지가 연상될 수도 있는 칵테일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나이트캡 칵테일이에요. 아. 술맛은 약간 강하게 나는데 끝맛이 너무 좋네요. <웃음> 생각만 해도 좋네. 취미 고였어요 어. <웃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디저트 음료로도 드시기도 음 해요. 천천히 여유 있게 향 즐기면서 소화도 되고 그렇죠. 잠도 잘. <웃음> <웃음> 완벽한 술이네요. 정말. 진짜 완벽하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는 꼬냑 중 하나예요. 음 다른 꼬냑처럼 향이 이렇게. 하면서 쏘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음,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 드시기에는 좀 편하실 거예요. 아, 네, 샷입니다. 드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샷잔이 두 개가 있는 건 왜인가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이 방식은 클래식 방식은 아니에요. 좀 재밌게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꼬냑 같은 경우엔 브랜디 같은 경우엔 포도로. 중류를 해서 만든 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주로 포도를 같이 먹으면 그 음. 향이 좀 증폭이 되면서 더 맛있어요. 근데 그냥 포도로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겠네요. 친구예요. 음. 지금 친구예요. <웃음> 새콤 달콤 매콤 다 있어. 피클을 먹을 때 피클 주스는 버리잖아요. 이 피클 백 같은 경우에는 주스는 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이리쉬 위스키를 먹을 때 피클백을 체이서로 넣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위스키는 마시고 바로 다음에 그 피클, 피클 주스 마시고 위스키가 네. 좀 독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새콤달콤한 피클백으로 입을 한번 헹구는 거죠 거기에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거예요 음. 대신에 꼬냑에다가 가공품을 드시면 은 꼬냑의 향이 다 날아가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 포도피클백을 만들었어 아, 체이서를 위해 이 피클 피클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아, 예, 그렇죠. 와, 응. 역시 장인정신 어, 진짜. <웃음> 집에서 샷을 혼자서 그렇게 드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까미 넣고 피클 주스 넣고. 소다 넣고 끝. 음! 어, 너무 맛있다. 엄청 가볍고. 음! 그리고 스파이스가 음, 톡톡. 스파이스, 개운한 맛? 맞아.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정도의 신맛? 미의 부드러움이랑 스파이스의 향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음. 것 같아요. 되게 아침 상쾌하게 시작했거아요 음. <웃음> <웃음> 자기 전에는 이렇게. 니트로에서 스니프트 잔에 먹고 아침에는 피클주스랑 클럽소다랑 해서 깨운하게한잔 그럼요, 그럼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까미와 까뮤. 함께 <웃음> 그럼 자기 전에 먹는 걸한번 드셔보실까요? 아 노는 밤 <웃음> 샷으로 먹었을 경우는 보더리를 추천 샷도 체이서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있어보여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응. 응. Me, Su Ling, and Gaby. Jam. Mmm. Mmm. m m Chee c n g c h e c h n g So delicious. So delicious. w this is delicious. 너무 맛있네요. 아... 볶감유를딱 마셨을 때, 레드카페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얘가 이렇게 쫙쫙쫙 <웃음>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음. 거기에 톡톡 튀는 아니스 향은 음. 스포트라이트니까. 그죠? 그런 거죠. 제발. <웃음> <웃음> 좋은 곡을 꽉깎아요미슐랭 <웃음>